안녕하십니까 돌아오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미국 주식옵션 온라인 세미나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당사 홈페이지나 본 유튜브 동영상 상세 보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중시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중시는 1월 마지막을 상승작으로 마감했는데요.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위험선호 현상이 강했던 한 달이었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가 강한 노동시장, 견조한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 등으로 예상보다 나은 적응을 보이며 놀라울 정도의 회복력을 보였다고 평가했는데요. 유로존도 지난 4분기 경제 성장률이 0.1% 증가하며 예상 시장 예상치보다 상해했습니다. 원유는 다시 반등하며 1%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러시아가 일부 비협조 국가에 원유 수출 금지하겠다는 정책 시행이 상승 요인이 되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에도 시장은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107.1로 이상보다 하이하며 소비자들의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 경기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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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나스닥 지지저항 가격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170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26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항선인 12600포인트까지 상승한다면 다음 저항선인 12900포인트까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월 1일 금일 주요 경제표 지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10시 15분에 ADP 비농업고용 발표가 있으며 이전치는 23만 5천명이며 예측치는 17만 8천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후 23일 공공시에는 ISM 제조업 구매자지수 발표가 있으며 이전치는 48.4 예측치는 48.0으로 예상됩니다. 이일 00시 30분에는 원유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53만 3천 배럴이며 예측치는 37만 6천 배럴로 예상됩니다. 2일 04시에는 fmc 금리 결정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4.5% 예측치는 4.75%로 예상됩니다.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장마감후 메타플랫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시장 예측치는 주당순이 2.24달러로 예상됩니다. 알리바바 실적 발표 시간은 미정이며 시장 예측치는 16.63달러로 예상됩니다. 매일 뉴욕장 마감 이후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경제 지표 및 미국 주식 관련 이벤트를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유진 고객님들께서는 ht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 스코어 회원님들의 수익률 미결제 약정 비율 실시간 미결제 약정 및 실시간 체결 내역 등 유용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